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창세기 24장 50절로 6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 왔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장세기 24장은요 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종은 아브라함의 뜻을 그대로 이루죠 이 창세기 24장은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낸 말씀입니다 단순히 주인이 종을 보내고 종이 신부를 찾아서 어, 주인에게로 어, 데리고 가는 그 이야기만 인, 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에, 구속사적으로 어,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의 성취를 에, 에, 보여 내주는 에,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어, 에, 창세전의 3위 하나님의 에, 그 언약이 어떻게 에, 이루어졌는지 그 성취를 우리한테 드러내주죠 여기 보면 신부인 리부가가 종을 따라 떠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성취되는구나 이게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종이 그 아내를 찾고 또 찾아서 주인에게로 가는 이 드러나는 모습 속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어떤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교회에게 주어졌는지 그것이 어떻게 신실하게 성취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61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일어나서 어그 일어나서 어, 여자 종들과 함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어, 예, 주인이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죠. 어, 이 리브가의 이 모습은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예,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게 그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설명받는 거예요 떠나죠 내가 믿고 살아왔던 또 의지했던 것과의 단절입니다 굉장히 익숙했던 것과의 결별이 실제로 벌어지는 것이 지금 종을 따라서 리브가가 떠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어, 예, 호떡을 팔고 계셨던 아주머니가 어, 추운 겨울날 게 호떡을 장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노신사가 와서 가격을 묻습니다. 이게 예, 호떡이 얼마입니까? 천 원입니다. 아 예. 그리고선 천 원을 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붙잡죠. 이, 이 손님 이것도 가져가셔야죠. 아, 아닙니다. 저는 위가 좋지 않아서 괜찮습니다. 먹은 셈치겠습니다. 아, 별별 손님도 다 있다. 아. 근데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에, 또그 여전히 그 도신사가 와서. 어, 천 원을 내놓고서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참 별일도 다 있다. 어, 이제 겨울이었지만 이제 봄, 여름, 가을 그해또 다시 이제 겨울까지 계속 이도신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아주머니가 오늘은 좀 그렇게 그냥 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또그 신사가 와서 천원을 내놓고 어,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나가가지고 팔을 붙잡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손님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아, 이렇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것만 남을까 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 그래도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것과 결별한다는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늘 매번 매번 받은 은혜가 또 매번 내게 내가 머물고 있었던 곳으로부터 떠나는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음>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라우르에서 찾아오셔서 떠나라 떠나라 부르십니다. 그때 떠나라고 할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보일 땅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 3절에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땅 그리고 떠나라고 해요. 이제 그대라와 같이 하란 땅에 머물고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보일 땅이고 보여줄 땅은요 미래에요 미래 지금 보여주고 떠나는 게 아니라 어디인지 전혀 알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익숙하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행보가 그러했던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리부가의 떠나는 문제는 아브라함보다도 어찌 보면 더큰 믿음이 요구받은 떠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도 직접 말씀하셨고 하란 땅에서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종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여서 떠나잖아요.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세계를 전부로 알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 속에서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만을 붙들고 보여줄 땅, 보일 땅.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이때 당시에는요. 그 리브가가 이삭의 얼굴을 봤을까요? 그 전혀. 모르잖아요. 그근데 다음에 가보면 저가 누구냐? 아, 종이 그러죠. 아, 우리 주인 아들입니다. 당신의 남편입니다. 고, 고,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너울을 뒤집어 쓰죠. 모르는. 굉장히 그 어려운 것과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이런 그 믿음의 행보를 그가 갈수 있었을까요 여기 우리 그 창세기 24장 48절에 보면요 어, 종이 하는 말이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만남이, 이그 결혼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어. 자, 이 이렇게 종의 설명을 듣고, 50절,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라반과 부두에. 라반은 리부가의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아버지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기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런 것은 나는 내 생각이 어떻다를 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가부를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은 좋고 싫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나는 나의 생각이 감히 여기에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므로 하나님의 결정 앞에 나는 나의 결정이 없다 그 얘기죠 오늘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때 나오는 삶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인정할 때 나오는 삶첫 번째요 이 땅에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이 땅을 떠날 자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51절입니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리브가 데리고 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어, 그 이삭의 아내가 되게 하라, 데리고 가라. 이 데리고 가라라는 말이 이제 왈레크예요. 왈레크 데리고 가라.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결정,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어, 하라, 데리고 가라. 왈레크. 예, 58절에 보면. 어, 이 일에 대해서 리부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이제 리부가의 의사가 주, 의사가 언제 갈 건지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언제 갈 건지 언제 간걸지뭐한달 있다 갈 건지 열흘 머물다 갈 건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종은 당장 오늘 아침에 가겠다 이렇게 나서는 판이니까 58절 보면 리부가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러니까 리부가가 가겠습니다. 가겠나이다. 이 가겠나이다라는 것은 엘레크예요. 데리고 가라라는 것은 왈레크고 가겠나이다 엘레크예요. 제가 이것을 왜 자꾸 지금 말하냐면 이 엘레크나 왈레크나 이것이요, 그다 어디에서 나와지는 의미냐면 동행이라는 우리가 창세기 그 앞에 5장에서 배웠어요. 할레크에서 나온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동행에서 나오는 겁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나 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할레크,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동행이라는 의미 속에서 설명되어지는 히브리 단어들이에요. 여러분, 동행이 무엇이냐? 동행. 예, 하나님과 같이 함께 간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보세요 이 동행이 무엇을 설명하는지 창세기 5장 24절 가보세요 애녹이 하나님과 동행, 할레크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할레크 어, 그 하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동행이 설명될 때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를 취했대요. 데려가셨대요. 투기죠. 하나님이 그를 취했 데려가시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이 땅에 없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 하나님과 막 기도하고 뭐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하나님만 생각하고 좋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이 땅에서는 없어질 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동행 나는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걷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나는 힘이 쭉쭉 빵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동행을 통해서 정말로 그가 동행하는지의 여부는 뭐냐면 나는 이 땅에 없는 자로 살고 있는 것이 동행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자예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없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산 삶이에요. 이게 동행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세요. 에녹이나 리브가가 동행하고 가겠나이다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교회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1장 13절 그가 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옮기셨답니다 물질 세계 속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이 익숙한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 살고 있었던 우리를 영적 세계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보이지 않는 나라 실체의 나라, 안 보이지만, 진짜 실체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이것이 신부된 교회, 이 땅에 없는 자가 된 성도인 교회인 거예요. 아니요, 내가 있죠. 예. 있고 싶어서, 이 땅에서 머물고 싶고 주장하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동행이 아니라고요. 가겠나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지금 나 가겠습니다. 그래 순종합니다. 결단하고 떠납니다. 저는 앞뒤 안 가립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앞뒤 안 가려서 뭐 어쩌자고요. 이 땅에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주실 줄로 나는 믿고 갑니다. 그건 동행이 아니죠. 그건 이 땅에 여전히 있길 원하는 거고 이 땅이 있는 자잖아요. 그게 기독교 아니라고요. 오늘 리브가가 가겠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이말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보이는 거, 물질 세계, 손에 잡히는 거 이것만 전부로 알고 있는 것을더이당의 것을 갖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습니다. 어, 내가 이렇게 희생을 치르겠습니다라는 것은 나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로 압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닌 줄 압니다. 나는 그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이 간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 영적 세계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옮겨졌습니다 그가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죄 아래서 그 완전히 꿀꿀하게 비참하게 살던 나를 빛의 나라로 그 빛을 맛보게 한그빛 가운데 거하게한 그거 가졌습니다 이게 교회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면서 이 땅의 곳에서 머물려고 더 가질려고 그러는 게 교회 아니죠.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현재가 지금의 이 상태가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 지금의 현재가 내가 어, 기쁘고 만족하고 어, 내가 어, 참 바라는 것으로 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 것. 이거 불신앙이에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내가 아파. 내가 좀 가난해. 나에게 좀 문제가 있어. 가겠나이다가 아니지. 왜? 여기에서 나는 문제가 해결돼서 여기에서 어, 나는 그 여전히 존재하는 자가 되고 싶고 여기가 영원한 것으로 나는 있길 원하고 그래 여, 여기에서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오면 얘긴 다라, 달라지죠. 가겠나이다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니까 믿음으로 떠난 것도 아니고 동행도 아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없어진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이 땅에서 있는 자이고 떠나지 않는 자이고 존재하는 자로 있기를 원하니까 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울고 웃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은 떨쳐내려고 하는데 그리고 세상을 떨쳐내고 정말로 취해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하늘로 그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동행한다고 하면서 이 땅에서 여전히 남겨진 자로 이 땅에서 이, 있는 자로 있길 원해요. 가겠나이다가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순종하나 저런 순종을 나도 해야지 순종해서 나도 이 땅의 것에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이 땅에 있는 자가 돼야지 이거는 믿음이 아니올시다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요 오늘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이 여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겠다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좋고 싫음이 나에게 있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가부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있는 자로 영원히 있을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사결정이 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면, 아니 무시받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만 겉이, 겉으로 드러난 거지 실제 자기 일인 거예요 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가겠나이다 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보면 57절을 한번 보세요 57절, 58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함께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내가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종을 따라 나서는 이 일이 이 일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요. 리브가가 가겠나이다라는 이이 이 일은요. 겉으로 보면 리브가가 선택한 거 같잖아요.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선택한 거 같잖아요. 가겠나이다라는 것은 틀림없이 리브가가 한 결정이에요. 그러나 이 결정을 있게 한 것은 이 선택, 이 선택의 문제 이것은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결정에 따른 리브가의 반응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그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나라라 우리가 가게 되는 것, 거기에서 결정하며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은요,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의사로 결정하며 따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이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속에서 벌어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하여 동의되어 나오는 가겠나이다가 나오는 이 일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 오늘 창세기 24장이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그 결혼 이야기죠 그리고 리부가가 결정한 것이고 종이 하는 모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 가시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벌어진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드러난 결정에 불과해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었던 사실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중보자로 세워서 보내시고 또 중보자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에 대하여 아들과 아버지가 성령을 보내셔서 파송하셔서 그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하는 이일 상세전 3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용받고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듯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해지는 것이 드러나서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아그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되어진 사실이구나 그러니까 창세전 3위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에게만 주어진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가 볼까요?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래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것이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잘 따라오세요. 감추어졌던 것이래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결정하신 거래요. 정하셨다는 것은 결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지혜인데 감추어져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결정해놓으신 것. 도대체 이게 무엇일까? 자좀더 확인해보죠. 10편 89편 3절에 가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보세요. 어, 주께서 10편에서 말하는 주께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내가 택한 자 내가 택한 자가 누구예요? 예, 아들 하나님이에요. 아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내종 다윗에게 맹세한 그래서 누가 보면 22장 29절에 가보면 에, 하나님이 아들인 나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이 음,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맺어지는 언약 이것을 시, 그 신학적 용어로 구속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전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 구속 언약 창세전 언약은 스가리서 6장 13절의 그 평화의 은혼. 아버지와 아들의 평화의 의논 속에서 벌어진 하늘 회의 속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 이그 구속 언약이라는 이 창세전 언약의 이 개념은요, 어, 그 종교 개혁하면서 그 우리가 이제. 잘 나타나는 것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이 부분이 잘 나타나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중보자로 임명하셨다. 그리고 임명하신 그 안에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그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 안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그 1638년에 그 스코틀랜드 신학자였던 데이비든 딕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 구속언약이라는 이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셨어요 최초로 어, 그 구속언약과 구원언약을 이렇게 잘 구별하여 설명을 해줬어요 구속언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이다 구원언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교회와 맺으신 언약이다 그래서 구원언약을은혜언약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17세기 말부터는 이구속언약이라는 것이 아주 청교도 신앙 안에서 뭐 토마스 왓슨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구속언약 안에서 창세전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받았는지가 아주 깊이 있게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 들어시고 20세기 현대신학에 들어오면서 조직신학 안에서 구원의 서정을 말하면서 이 구속언약이 너무나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낯설죠. 그 구속언약 얘기하고 창세전언약 얘기하면 어, 뭐 칭의 성화 이런 이 땅에서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 구원으로 다 알겠는데 도대체 내 구원이 뭐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고 예정받았다. 그래. 이 개념인데 이것조차도 자기 관점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발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일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에게 제언 그 부탁하시고 이 일을 아들 하나님께서 기꺼이 수락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어, 어떤 그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동등성의 이런 차이가 아니라 어,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나 나누어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능적인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음, 것이. 에, 교회에게 어떠한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성취시켜 줬는지를 하나님의 삼위 언약 안에서 이렇게 교회가 받은 구원이구나 이 구원을 그렇게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세요.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정하신 모습이 뭐냐면 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 어떤 언약이 있었는지를. 그 언약 안의 내용이 뭐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또 그의 살아나심, 이 언약 안에서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 삼위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에게 성취됐다. 그러면 어떤 반응인 거냐면.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어. 이 반응이 아니라 가겠나이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겠나이다. 3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받은 구원을 만나면 이 가겠나이다 라는 반응으로 나와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가겠나이다도 내 결정, 나의 헌신, 나의 결단이 아니라 아 이렇게 내가 있기도 전, 나의 존재가 만들어 형질이 있기도 전에 어미 태중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결정하셨다. 그 구원의 결정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를 살리기로 하나님은 마음을 잡수셨다. 이 엄청난 그 일에 대하여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시고 인간의 그 껍데기만 뒤집어쓴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되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내 결정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말이꼴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결정해 놓았구나 그러기에 그 표현을 감당을 못하는 우리의 표현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뭘 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한 거 헌신합니다. 이거 내가 봉사합니다. 라는 것이 가겠나이다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며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너 그냥 아프, 아프, 아프면서 이 땅에 없는 자가 돼. 네. 너 가난한 자로 이 땅에서 어, 존재하지 않는 자로 살아. 알겠습니다 너속 썩으면서 골치 썩으면서 그러면서 나와 동행하는 자로 이 땅이 너의 목적이고 가치가 아니라는 자로 살아내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여기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게 나오는 것이지 어?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병도 나서야 겠고, 집도 막 가져야 겠고, 음? 그 뭐, 다잘 돼야 겠고, 이거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인정할 때 나오는 삶,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땅에 없는 자로, 떠날 자로 살아간다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인정할 때 나오는 삶두 번째는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는 있게 하는 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은 없는 자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는 있게 하는 자로 살아가요. 오늘 본문 60절을 보세요.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내 누이여라고 말한 것을 보아서 라반이 하는 축복의 말이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어, 내 동생 리부가야 너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넌 승리의 어머니야 그러니까 어, 라반이 지금 복을 빌어주는 내용은 어, 리부가가 편한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그렇게 돼 있잖아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하죠. 여러분 이 천만인의 어미가 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씀이에요. 또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일을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네. 어 이삭 번제할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의 내용인데 그이내씨가 네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한다. 같은 말이에요. 어, 리브가의씨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어,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이에요? 원수의 성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 사탄의 힘과 그 세력을 무력화시키고 승리를 가져오시는 그 일이죠. 그 일을 리부가 너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실행이 리부가 내 사랑하는 누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지금 라반이 그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리부가가 가겠나이다. 그리고 또 라반과 부두엘이 데리고 가라 라고 하는 이것은 그 이들의 어떤 믿음의 결단으로 어, 보세요. 이렇게 믿음의 결단 선택이 나타나지는데 이래서 남아지는 게 무엇인가 보세요. 본인들이 남습니까. 지금 라반이 축복하는 것을 보면 어, 리부가 너좀 어려운 결정했으니까 좀 가서는 잘 살아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리고 너는 아주 좋은 삶을 살다가 이 땅을 행복하게 떠나라. 그러니까 그리브가에게 남겨지는 리브가를 위한 게 아니라 천만인의 어머니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는 다 이게 뭐예요? 승리를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지죠 오늘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의 삶첫 번째는 자신이 없는 자, 이 땅에서 없는 자가 되는 삶을 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없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남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삶을 산다고요 골로세서 1장 26절입니다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지혜가 영광스러운 그 일이 하나님이 만세 전에 결정했던 그 일이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비밀이었는데요 이게 성도들에게 지금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가 이, 이 풍성함을 알수 있도록 하셨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창세전 3위 하나님과 합의하여 언약을 맺으신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이 아들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언약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 해당도 없이 지옥 갈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시키는 영광의 소망이 되셨구나 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의 답이에요. 10편을, 2편을 보시면, 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된다 이모 이게 아니라 구원 사역, 구속 사역을 위해 그 얻게 되시는 그 새로운 아들됨, 그러니까 이, 이, 이, 이, 이 칭호는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것은 온전히 그 교회를 위하여 구원시킬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아들들 되게 하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받으시는 칭호예요. 아들이라는 칭호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래서, 그래서 보세요. 이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는 일이 벌어지죠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요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마귀와 세상의 그 거짓된 군왕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다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구약에서 말했던 이, 말, 이 말이요 무슨 의미니 이게 정말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 신약에서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자증해 줍니다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10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이세에 거룩하고 미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음 무슨 말이에요? 10편 둘째 편에 기록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할때 너가 내가 너를 아버지 하나님이 너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죠 여러분 창세전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승리를 가져온 모습이 오늘 리브가예요. 교회라고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오늘이라는 것이 영원히 삼위 하나님 안에서 영광과 권능이 동등한 그러면서 아들로서 그 어,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출생 그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사실은 그다 하나님이시니까요. 굳이 아들이라는 표현도 있지, 있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이라는 설명이 영원전에 동, 등장을 하고 이 땅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땅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이 우리의 아들 됨 우리의 아들들 되는 그 일을 위하여 하신 일이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이 벌어지고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을 증명하고 나타낸 존재 드러낸 존재가 교회라고 리브가라고 그래서 아 오늘 리부가가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글쎄 이삭을 향, 이삭 만난다고 글쎄 가나한 땅으로 그 800km 되는 곳을 떠났네.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십자안에서 구원받은 나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와 삶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는지를 증거받으셔야 돼요. 이런 거구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이런 거구나. 히브리서 2장을 말씀 볼까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누군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종로릇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다 어, 마귀는요 원수인 사탄 마귀는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 이것이 십자가라는 비밀을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죽이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들 되는 역사가 실패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련유다를 통해서 또 바리세인들을 통해서 군중들을 통해서 로마 병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자신이 승리한 줄로 알았죠. 그리고 무덤에 예수님이 사흘 동안 장사 지낸 바 되시고 했을 때 마귀는 자기가 이겼다 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엠마오로 제자들도 떠나고 무리 제자들도 다 터지잖아요. 아 설마 설마 했는데 예수가 죽었다. 이로 인해서 어.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은 우리를 살릴 정치적 메시아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또 제자들도 역시 아 이,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나? 라고 전부 다, 다 회의와 갈등을 하고서 갈리리로 다또 뿔뿔이 흩어졌죠. 이겼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추어졌던 놀라운 비밀 성경에 보면 이것은 천사도 살펴서 알기를 원한다. 그 비밀이 천사도 알기를 원하는 비밀 마귀조차 타락한 마귀조차 알지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비밀이 성도들에게 아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죠? 예 바로 십자가 예 죽음 속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그토록 그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만족과 승리 하나님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그리고서 원수와 사탄이 이겼다 했던 죽음을 성도들을 죽음으로 장악하고 있었던 그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가를 치르며 삼켜버리면서 살아나시는 부활하시는 이 승리를 통하여서 완전히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승리예요. 마귀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활이 가져오기 전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어떠한 모습 앞에서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의 길이 열려버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자, 우리 안에 예 습관이 머물고 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이 그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사슬에 메어진 그 사자처럼 여전히 그 철로역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으르렁거리며 삼키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죄의 망한이 이 사실은 힘도 없는 힘 빠진 것에 대하여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거기에서 눈치 보며 장악당하며 살았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소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가 알지 못했던 승리를 이루신 거예요. 마귀가 깜짝 놀라 달아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죽음이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예요. 더 이상 성도에게는 가장 무서움과 공포가 되는 죄의 싹시라는 죽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의 힘이 가지고 오는 우리를 질질질 끌고 가는 죄로부터 끌고 가는 그 영향력 자체가 소실되버렸어요. 성도는 왜 죄를 짓느냐? 죄가 커서 죄가 힘이 커서 죄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쩔 수 없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자기가 죄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짓기를 원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죄를 여전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우리 안에 더 이상 그 힘을 상실했습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기쁜 소식인가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이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3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미 다 벌어진 일이다 나는 그 언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뜬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없는 자가 맞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남긴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내가 내삶 속에서 증언하며 증거해내며 살겠다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긴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내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란 어떤 자냐 창세전 3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언약이 나타나진 사람이에요. 성도만이 아니 마귀도 몰랐던 그 사실을 우리가 지금 알게 된 사람이에요. 따라서 모든 일을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하셨다로 믿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나는 없는 자로 삽니다.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은 잊게 하는 자로 삽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성도다운 남은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 드립니다.